일단 애들을 위에서 놀게 해줘야 지 애들아 가자! 근데 2 층에서 놀고 있을 거야 그럴 때 나는 이걸 찍어야 되지 아, 내가 번신하는, 번신하는 걸로 편집해줘야 돼 이야! 편신! <웃음> 망한 거.. <웃음> <웃음> 망한 거 같애 <같은데. 웃음> 이거 뭐 공룡 피하기 게임 같은데? 너도 엄마야 엄마! <웃음> 얘들아! 엄마야! 얘들아! 어디 갔어? 엄마야! 아.. 저기요.. 다 저한테 오셨는데요? 얘들아! 아.. 아. 얘들아! 얘들아! 호떼야! 호떼야! 엄마야! 어디 갔어? 늦잼 난줄 몰랐어? 봐봐봐, 이것도 엄마야. 엄마야, 얘들아, 엄마. <웃음> 엄마야! 아이씨, 아이씨, 아이 엄마야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다. 엄마다. 미안해. 엄마야. 망했어? <웃음> 네. 왜요? 아, 괜찮아요. 편집자님이 살려줄 겁니다. 오, 됐어 자, 여기서 나 변신할 거야, 뒤로 봐봐 뭔지 알지? 자, 내가 변신하는, 변신하는 걸로 편집해 줘야 돼 내가 변신하는 걸로 편집해 주셔야 돼요 이야! 변신! 몇 바퀴 돌아야 돼? 변신! 120바퀴만 더 돌면 돼 아, 뒤질래? 자, 이제 변신 한번 찍어야 돼 자, 변신한 거 아까 그 위치에서 찍어 두셔야 돼요. 선이 떴네! 자, 변신!